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담 t 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자라 쇼핑을 했거든요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 청바지를 제가 자라에서 몽땅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청바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인데 이거는 맘핏 청바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맘핏 클래식이라고 나오죠 사이즈는 제가 36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저는 이거 지금 49,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좀 킵을 하고 싶은 위에는 살짝 배기바지 같으면서도 밑으로 가면 갈수록 살짝 슬림해져서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꾸밀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렇게 다펴서 입었지만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사실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힐에도 신어봤고 플래슈즈에도 뭐 신어봤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칭이 잘 되는 건 아닌데도 되게 편해요 통이 편해서 그런지 확실히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싱 처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진 자체도 좀 클래식한 분위기를 많이 내요 엉덩이 핏도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아서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청바지는 스트레이트 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컬러는 조금 연한 그런 컬러이고 스트레이트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더 길어보이는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34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허벅지 쪽에 앞에 살짝 모싱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너무 과하지 않아서 다리가 뚱뚱해 보이지 않고 스트레이트인데 또 기장이 너무 길지 않아서 플래시나 단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바지예요 그리고 밑에 쪽에 그리고 밑에 쪽은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얘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이고 앞쪽이 지퍼가 아니라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바지는 아까 만피 청바지에 비해서는 엉덩이가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들거든요 얘도 지금 신축성은 거의 없는 그런 청바지이지만 송이 살짝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특히 하체가 좀 튼튼하신 분들 저처럼 상체보다 하체가 더 조금 체격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청바지인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은데? 자세 번째 청바지는 보이프렌드 핏이에요. 보이프렌드 32사이즈고요. 얘는 골반에 걸쳐지는 그런 핏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기는 하는데 통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이 넓은 게 아니에요 맘핏이랑 느낌이 확 다른 건 맘핏은 이 골반 쪽에도 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보이프렌드는 전반적으로 그냥 좀 타이트한 느낌? 그리고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좁아지면서 여기서 또 스타일리시하게 하려면 접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번만 접었는데 이런 식으로 접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다 펴서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바지 골반이 되게 많이 끼는 느낌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맘 핏이 제일 마음에 드는 느낌? 청바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뭔가 좀 불편해 아 그리고 여러분 보이프렌드도 마찬가지로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는데 사실 그렇게 막 편하진 않아요 우선은 킵! 네 번째 청바지는 크롭트 플레어 청바지예요 저는 38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정말 말 그대로 크롭트 플레어라서 밑에가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핏이에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보고 부츠컷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부츠컷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까지 타이트한 게좀 불편해요 얘는 다른 청바지들에 비해서 솔직히 되게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되게 잘 늘어나고 근데 이상하게 너무 타이트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좀 불편한 감은 있어요 엉덩이는 어느 정도 힙업을 만들어주기는 하는 것 같고요 컬러도 저는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블랙도 있었어요 블랙지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청바지도 그리고 밑단은 올 풀린 느낌으로 처리를 해놔서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되게 편안하면서도 그렇다고도 너무 막찢어진 청바지 느낌은 아니라서 잘 입어질 것 같은 청바지이기는 한데 저는 이것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차라리 힐을 신으면 다리가 더 길어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레어 청바지가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라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허벅지도 허벅지지만 종아리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제가 치마를 안 입는 건데 저처럼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스트레이트나 이렇게 플레어 같은 스타일로 입으시면 종아리를 커버할 수 있으면서도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운동화 신는 것도 물론 좋지만 휠 신으면 되게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를 또 가지실 수가 있어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청바지이기는 한데 우선 얘도 힙. 자 마지막은요 블랙진이에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크롭트 플레어인데 블랙진이고 사이즈는 38사이즈예요 아까 청바지랑 똑같이 사이즈인데 얘가 조금 더 편한 느낌이에요. 아까 청바지 보다 얘가 더잘 늘어나는 느낌인데? 제가 블랙진이 다리가 가늘어 보여서 되게 되게 블랙진을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애정하던 블랙진을 보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새로운 블랙진을 사려고 갔다가 이와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청바지랑 똑같이 플레어 핏이기 때문에 다리는 굉장히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근데 얘는 허리가 많이 크다. 제가 36을 사실 입어보고 어, 너무 타이트한가 싶어가지고 우선 38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야 38보단 36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롭트 플레어진 진짜 마음에 드는 건 가격이 너무 착해요. 39,000원이요 39,000원 얘는 픽할게요. 짜잔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다섯 벌의 청바지를 입어봤는데 저는 첫 번째 맘핏하고 맨 마지막에 입었던 블랙진을 선택할 것 같아요. 나머지 세벌은 조금씩 다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장이 아주 살짝만 짧았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은 좀덜 타이트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조금 더 길어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근데 결국에는 다 몸이 문제인 거 아시죠? <웃음> 몸이 예쁘면 어떤 청바지를 입든 어떤 바지를 입든 다잘 어울리겠죠? 제가 자라 매장 갔을 때 모든 청바지를 다 입어보고 그 중에서 총 다섯 벌을 구입을 해왔는데요. 요즘에 가을이라고 또 슬금슬금 쇼핑하고 싶어지는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오늘 제 영상 참고하셔서 가을 청바지 쇼핑도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